정말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기도 하고 지금 다시 생각해도 오싹합니다. 전 예비군 끝나고 군복 입고 있는데 당할 뻔했거든요. 예비군을 마치고 몇몇이서 모여서 술 한잔 걸쳤습니다. 술을 다 먹고 밤 12시쯤인가 당시 살던 데가 서울 구파발이라 구파발역에서 내렸는데 술도 깰겸역 앞에서 담배 한대 피면서 여친이랑 운자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볼로 보이는 좀외소하신 분이 말을 걸더군요. 담배 한 대만 빌릴 수 있냐고. 그래서 뭐못 드릴 것도 없고 나이도 지긋하신 분이라 거리낌 없이 담배 하나 꺼내드리고 불도 붙여드렸습니다. 아저씨는 고맙다고 하더니 제 옆에 그대로 서서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전 피던 담배도 다 펴가고 문자도 다 보냈고 슬슬 갈까 하고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저에게 말을 걸더군요. 자기가 내 또래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하고 단둘이서 사는데 이런 말 하기 부끄럽다고 자기 아들이 지금 술이 만취돼서 집안 기물을 다 부수고 아버지까지 때리려고 해서 도망 나왔다면서 들어가서 아들 상태 좀 봐야 되는데 솔직히 무섭다고 군복 입은 거 보니 듬직해 보인다고 같이 좀 가줄 수 있냐고 하더군요. 어찌나 연기를 잘 하시던지 솔직히 일말의 의심조차 안 했습니다. 어차피 내일은 토요일이라 늦잠 잘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 우리 아버지랑 비슷한 체구의 외소한 아저씨를 보니 측은한 마음이 생겼고 같이 가봐드려야 될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았다고 하고 아저씨와 같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가 어두운 길 쪽으로 계속 가길래 좀 이상하다 싶었죠. 그냥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던 그 순간 앞장서서 가던 아저씨는 골목길 중간쯤에서 멈추라고 말했고 자리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앞길에서 남자 두 명이 걸어오더군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이건 뭔가 싶었습니다. 근데 대뜸 외소한 아저씨가 제 옆으로 오더니 칼을 꺼내서 내 배에다가 갖다 대더군요. 그리고 떡대 두 명이 내 옆에서 팔짱을 꼈고 외소한 아저씨는 내 입에다가 천조가리를 쑤셔 넣더니 그거 뱉으면 배에 구멍 난다해 응? 어? 이렇게 말하고는 저를 끌고 갔습니다 저를 잡고 있는 두 명은 덩치가 진짜 강호동급이었습니다 그저 떠도는 계단 같던 인신매매를 이렇게 당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진짜 별별 생각 다 들면서 눈물이 날것 같더군요 제 키가 180에 몸무게도 80kg 정도에 등발도 좀 있는 편이라 이렇게 당할 거라고는 여태껏 살면서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명이 압박하니 순식간이었고 아무런 반항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이렇게 당하면 난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일단 팔에 힘을 좀 뺐습니다 제가 그때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는데 무기라고 할게 휴대폰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휴대폰은 지금처럼 내장 안테나가 아닌 외장 안테나라 본체 밖으로 볼록 나와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팔에 힘을 좀 빼니 제 팔을 잡고 있는 놈들도 저를 잡는 힘을 조금 빼더라고요. 저는 이때다 싶어 바로 뿌리치며 칼을 대고 있는 외소한 아저씨의 얼굴에 휴대폰 안테나를 박아버렸습니다. 그 놈이 어디에 맞았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순간 몸을 한번 크게 털고 진짜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너무 무서워 소리를 지르면서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쫓아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커브길을 돌며 잠깐 봤는데 한 명만 오더군요. 살짝 안심이 됐다가도 다른 일행이 다른 쪽 길로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시 긴장이 되어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최대한 빨리 큰길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로변에 나가자마자 근처에 편의점이 있길래 거길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숨 돌리고 보니 다행히 편의점 안에 남자 손님 한 명과 알바생도 남자더군요 저는 그냥 말했습니다 어떤 미친놈들이 칼 들이대고 납치하려 한거 간신히 도망쳤다고 경찰에 신고 좀 해달라고 말하고 손에 거의 부셔질 듯 쥐고 있던 휴대폰을 보니 안테나는 부러져 있고 피범벅이더군요 잠시 숨좀 가라앉으니 진정이 돼서 편의점 문 밖을 살짝 봤는데 저 멀리서 나를 쫓아온 놈이 보이더라고요 저 놈들도 나한테 당했으니 그냥 있을 것 같진 않아서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렸고 순찰차가 오니까 그제서야 도망을 가더라고요. 솔직히 쫓아갈까 생각도 해봤는데 제가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만약 잡더라도 또 칼을 들이댈까 봐 무서워서 그냥 경찰관에게 자초지종 말하고 제가 끌려갔던 골목까지 다시 가고 암튼 거의 뭐 영화 한편 찍었죠.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오싹합니다. 영화로 볼 때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막상 내 배에 칼날이 닿고 있는 그 압박감은 진짜 말로 표현 못합니다. 남자분들 진짜 자기만의 호신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듯 합니다. 전 정말 운이 좋았어요.